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뮤직 서버라는 서버를 열고 있는 서버장 후야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여덟 이 저를 포함해서 여덟 명 방송하시는 분들이 같이 오셔서 야생 능력자라는 능력자를 오늘 하기도 결정을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야생 능력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요, 능력자 플러그인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야생 능력자는 광물을 켜서 주어진 시간에 광물을 켜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 주실 분은 여기 옆에 티스님나 유튜버 하시는 분입니다. 티스님 소개해 주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활동 중인 티스라고 하고요. 하이픽셀 PVP를 위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여기 유튜버 메인님이십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메인입니다. 저는 커였고 p v 부터 잘하고 농사도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하는 메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이제 트위치 하시는 제니님이라고 이 하나, 후후, 오호, 우와, 우와, <웃음> 아, 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아, 하 하하, 하하, 안녕하세요 음. 마성의 남자 김칠석이라고 합니다 라베레일 아 네, 네. 오오. 오오. 오오. 와, 하나도 안 버티고 아. <웃음> 이분은 라바 라바 레드님이십니까 음.. 주로 또라이브쉬마냐는 라바레드라는 것 같아요 또라이브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삭한 미러가진 작가입니다 저는 아. 지금 현재 종합게임 스트리머도 스, 스트리머로 유튜브 트위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아 아. 안녕하세요 이기세스는 15살 중2점을 모두 다 갖고 있는 돌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와아 <웃음> 아, 맞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분은요, 저희 서버 지금 야생농작을 이제 운영을 해주신 운영자분이나, 운영자분이십니다. 우와. 우와! 우와, 나도 모든 걸 해결했다. 네. 자, 와. 이제 이 시장 명령어를 쳐주세요, 운영자님은. 잠깐만요. 팀을 뽑아야지아 맞아요. 맞아요. 중요중거걸 아, 까먹을 뻔했네. 아 진짜. 자, 팀은 여기서 뽑게 될 거고요. 네. 두 명씩 팀이 될 거예요. 랜덤으로. 어, 네, 오케이. 네, 잘 뽑길 바랍니다. 네, 내 손가락 걸어야겠다. 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야생 시간은 총 30분이고 그 다음에 정비 시간은 15분인데 그 때는 정비만 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음. PVP 시간이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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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져 정남이 주소좀 잘하는데요? 일단은, 이번는저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어, 아, 내가 말해 내가 어제 말했지 어제 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시간 됐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이이스 나이스! 나이이 방대기 <웃음> 아요 어? 어? 어? 연두, 연두랑 바꾸세 연두랑 바꾸세요? 왜 울냐? 연두랑 바꾸세요. <웃음> 연두, <시장소서 양보단 웃음> 연두 <바꾸실. 웃음> 연두랑 바꾸세요? 연두로 바꾸세요? 저아 이분이 방, 쳐서 방. 떨어져서 양털, 떨어져. <웃음> <웃음> 양털 떨어졌어요. 내가, 어? 내가 먹었어? 그지? 제가 이쪽 팀 가면 안 돼요? 자 어? 수고하세요. 연두팁니다. 연두 연두팔아요자 <웃음> 그러면 이제 팀 별로 이제 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능력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 변경은 불가합니다. 이거 마지막 능 설정이에요. <run> 네. 통화방 통화방 아, 그래 가르나요 그러면은? 자 통화방은 이제 가르면 같고요 혹시라도 오르 능력이 있는지. 이거 괜찮아. 이은 건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목마> 아, 아 질문 있어요 이거. 뭔데요? 야생 끝날 올라올 때그 탐명령어쳐도 되나요? 그 경우 어? 그거는 알아서 올라오세요. 다아 걸었어. 알겠습니다. 아, 네. 알아 올라오시면 될연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요 네. 능력 확인해 주시고. 능력 능력 확인은 이겁니다. 운영자님 다시 가반갑니다 저기 치면 해야겠지? 가이다뭐등가이다 괜찮다. 이번에는 오랜 능력 있으면 어? 다시 다시 어? 해야 되거든요. 어? 전체? 아 이거 자동 번역기 치겠다. 내가 봐요. 내가 가서 가 할게. 없습니다. Okay. Okay. 알겠습니다. Okay. 그럼요. Okay. 게임을 시작해주세요 운영자님. 게임을 시작해주세요 운영자님. 능력. 자 아, 능력 다 뽑으셨죠? 네. 음. 뽑으셨죠? 네. 네. 쟤네 도 뽑았죠? 제팅 없어요. 제팅없어요 <웃음> 어... 어.. 수고하세요. 에이... 어.. 집을 <웃음> 어디로 네. 가야 되지? 네. 자, 수고하세요. 빠이빠이. Okay. 빠이. 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어.. 아니.. <웃음> 말.. <웃음> 말이 시가 <씨가> 됐어, 이거. 아봐 <웃음> 이거 누가 두 번이나 쳤어.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일단은 일자골 안 돼서, 저희..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그냥 땅굴이 들어가죠. 어차피 지금 나무 있으니까. 어허... 어, 많이 시간될 줄은 몰랐네요. 아니 어제 분명... 어제 어제 후연님이 나 죽인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러다 우리 같은 팀될 수도 있어. 이랬는데 진짜 같은 팀 됐어. 이게 아니야 방구야. 아 진짜. 그 하는가? 뭐지 능력 뭐예요? 아까 이름은 뭐지? 저거 김말로 보내주신 거 봤는데 자세한 안된은 몰라요. 내용 뭐지? 시청자들을 위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아이쇼퍼이는요 자신의 방향으로 막강한 직선 충격포를 쏩니다. 어떤 어, 방향으로도 발사할 수가 있고 네네. 발사 제약이 없고 공격 범위는. 30칸 정도, 자신 집은 4칸은 보호가 되고 공기의 맥클리브도 어? 네. 저희 일자고 된다는데요? 어 어? 마음대로 귀칭을 쑤셔 가시네 운영자님 뒤지셔야 어? 돼요 일자고안 된다고 해주셔야 돼요 어 여기 동굴 있었는데? 동굴 있었다고? 어, 그것도 모르겠어 어 이거 내고도 무한 설정돼있어요 후연님 네네 내구도 원래 무한이에요. 아 지금 아 원래 계속 무한으로 돼 있어요? 네 원래 계속 무한으로 돼야죠. 왜냐 원래 야능한 텐데 일반적으 많이 하시니까. 아 진짜요? 저희 오늘 그래서 재능력 팩인데 100인데... <웃음> <이제, 이제, 웃음> 이거 이제 일단은 시청자분들을 위해 일거제리자면은 능력 사용 시 20초간 1 0칸 안에 있는 적에게 5초마다 강한 데미지를 줍니다. 뭐제 생각에 이거 쓰고. <웃음> 그냥 네. 사람겁나 많은데 들어 가서 부비면될것 같거든 요그 o w l k 라 n a power and a 는 a n 안 e r j 작 s t dig them. 안 하는 거면 돼요. 저 지금. t h 이거 go away. They 나는저희 오늘 목표는 퍼블 팀만 아니면 돼요. 알겠죠? <웃음> 그렇죠. 저희는 퍼블만 그쵸? 아니면 되는 거예요. 오늘즐저하저 위해서 저는 저 거니까. 오늘 어떤 저고 오셨어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는 저는 저팀 해도 돼요? 저..저..어제..어제 저, 회의때 나.. 아 그저께 회의때 된다고 했나한거 없어요? 팀키니는 상관없죠. 다른 팀기니는 몰라고 다른 분들하고 말된거 맞죠? 나중에 이거 막 안..안..안 안안 된다고 막 그런 나, 얘기 나오는 거 아, 아니지? 전체에서도 모를까요? 혹혹시 모르니까! 정답했지? 히힛 야 어? 큰일났다 어, 영자님정도는 그 허용합시다 오케이 예, 예, 저 근데 예, 좌표 예, 좌표가, 예, 좌표가 켜졌다가 다시 안 꺼져요 깜짝이다 어? 앞에 앞에 사람 있다 앞에 누구.. 저거 누구지? 티시님 티시님 앞에 티시님 있어 왜요? 아빠 앞에 닉네임 나와 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가에 닉네임 다 가져가네? 어? 어? 안 되겠네? 어안 <웃음> 되겠네? 지금 맵, 맵이 좀 별로예요. 맵미가 안 됐을 것 같다. 아니다? 어.. 계속 해놓고 에헤 막아놔야지? 하하 <웃음> 너무.. 너무 나빴나? 어허? 그래도.. 친한 사람하고 되면 좋겠다 했는데 딱 친한 사 아, 그래도.. 그래도.. 어? 친해지길 바래 조합은 아니어서 다행이다. 아 그러면은.. 그 깔끔하게 어? 광물 딱! 해고서 오늘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회원님. 예. 저희가 또 한두 번 같이 어? 해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저 처리. 철이... 철 여기도 있다. 시청자분들 얻을 수도 있으니까 좀 이거 좀 살처하면서 해볼게요. 좋아했어, 좋아했어. 후옌이 근데 지금 뭐지? 예상했어요? 저랑 팀될거라고 예상 못했죠. 난 내가 어제 말한 게 시가 시가되고 뭐? 이렇게 될줄 몰랐어. <웃음> 아, 됐던다. 어떻게 딱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회장님 철몇개 캤어요? 네개요네개 4개 캤다고요? <웃음> 예예. 아 아직 분발하셔야겠네. 아 오케이. 양치지만 어 만족만. 만약에 자... 자 뭐지? 자연사하면 어떻게 돼요? <웃음> 자연... 만약에 싸우다가 자연사는 음. 죽으면 그것도 끝난 거죠. 아니야 아니야. 광물 캐나자연하면 아니, 어떻게 해요? 안 당해요. 무적이어서. 아, 맞다. 어이씨 크리퍼한테 쫄 필요가 없었잖아. <웃음> 야, 제가 살짝 쫄았는데요. 크리퍼를 보고. 별치 없긴 치세요. 어, 야 위치 있어. 무슨 동굴에 위치가. 아, 너가 왜. 잠깐만요 잠깐 이 약한2 시. 저 아니요. 오면서 오면서 철개 많이 남기고 왔는데 그거 개요 여기는 개지 말고 오면서 안 한, 내가 한철개 남기고 일단 기회부터 보려고 뚫고 왔는데 네, 진짜요? 네못 봤어요? 이거 위치 나중에 데리고 데리고 못 가나? 나중에 지성 가서 데리고 싸우고 싶은데 <웃음> 안 음, 됐네. 데리고 어, 위치가... 되니까. 지성 가서 리고 싸. 가 위치가. 그네 그래, 뭐지? 그거 만들겁니까? 나 잠깐 왔던 길 어디지? 여기다 아닌가? 일단 잠깐 인챈트 고깽이 인챈트부터 하죠? 고깽 인챈트요인챈트막 해도 돼요? 원래 이렇게 해요 아 그래요? 아 인첸트 막 해도 되는 거야? 마, 나중에 우리 막 갑바 망해가지고 소리 안 질러도 되는 거야? <웃음> 아니죠 아니 갑바 그보올 보호를 맞추려면 이 책장 있죠? 책장은 설치한다 책장으로 인챈트 하는 게 나아요 그냥 갑바에다 바로 인챈트 받으지 말고 아, 책장으로 인센트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모두를 그러니까 만들어주세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넓게 해요? 여기 여기다, 여기다가 뭐.. 어? 어? 왜 이렇게 넓게 했어요? 아니, 여기다가 뭐 설치하면 되지. 어, 이렇게 해. 아, 맞아. 어, 나 저거 다 놓고 와서 작업대랑. <웃음> 어딘지.. <웃음> 길잃었어 아, 여기 만들어릴게요 어. 같이. 아까 용암 퍼 올걸. 아맞아 어, 이거 만나면은 통화도 해 된다고 했으니까 저희 한번 사교를 좀 하면서 해 볼까요? 내가 한번해 봐야 되는 데 어, 근이 금만는데 이거. 아닌데, 그니까, 이거. 그금고는금 아, 그러 뭐지? 다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네요 와, 철 근데 많다. 나 벌써 한철반 세트 캔거 같은데. 고, 그러면 저기 있는 금이랑 다 캐올게요 그리고 네. 행운, 행운 행운 행운 행운 행운 행운 따... 야딱오 <웃음> 개쓰레기 나왔어요 <웃음> 어 이거 막그 한국어 아니어가지고 모르겠네 뭔지? 아 진짜, 줘봐요 내가 읽어줄게 나 한국어 아, 네, 제가 그냥 한국어 바꾸게요 제가.. 제가 또 한국어 쓰고 있어서 아 곡괭이가 큰일 났다 아이고, 그러니까 써야죠. <웃음> 헐